안녕하세요 요즘에 부산에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아파트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1위가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 아이파크 94평에 43억입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는 동일하게 19년도부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고가는 7억 4천 인데 현재 94평이고, 현재 보이는 건 37평. 그리고 실제 뭐큰 평수를 보게 되면 큰 평수의 거래는 거의 없어요. 보시다시피 뭐 거래도 없을 뿐더러 실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거의 뭐좀 무후무하게 거래량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의 거래량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냥 우연찮게뭐 거래가 하나 되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평수마다 제가 체크를 다 해봤는데 특별한 거래가 많이 없었고 40평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9년도 20년도에서 올라가서 5억 5천에서 거의 9억 7천 두배 가까이 거래가 되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2위가 해운대 LCT 더샵인데, 마찬가지 보시다시피, 뭐, 그래프 자체가 웃기죠.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65평 같은 경우는 실제 19년도, 2 0년도 20년도 조금 넘어서 실제 48억 5천만원의 거래가 20억 9천만원의 거래가 되었던 게, 48억 5천만 원까지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그 이후로는 거래가 없어요. 뭐 자전거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사실 눈티를 좀 맞았는 거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3위가 해운대 경동 제이드 85평에 35억인데요. 여기 마찬가지 거래 가격은 뭐 19년도에서 가격이 뛰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19년도부터 움직였죠. 14억에서 최고가를 25억까지 거의 뭐두배 가까이 거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현재 마찬가지 20, 22년 4월에 달 25억을 찍고 그이후는 거래가 없습니다. 그 전자의 거래는 어느 정도 16억대부터 거래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거래가 형성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하고 뭐 자전거래 형식이나 아니면 또 눈티를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W 같은 경우도 지금 72평에 33억 여기 뭐 30억 40억 장난입니다. 마찬가지 18년도에 조금 움직이다가 19년도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가 자체는 아예 나오지가 않는데 12억에서 24억 6천까지 거래되고 그 이후로는 21년 22년 아예 거래가 없다. 뭐 사실 일가격을 주고 이렇게 구입한 사람들의 다 이유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래 자체가 활성화되지는 않고 일반적인 거래라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기 마찬가지로 해운대 두산이브 76평에 32억인데요. 불과 뭐 매매가 22년 17억의 거래가 한번 되었는데 물론 평수가 틀립니다. 함께 보시면 되고 여기 마찬가지 19년도 부터 움직였습니다. 56평은 9억 2천, 9억 2천에서 20억까지 가격이 올랐다가 또그8락을 합니다. 그8락을 15억까지 하면서 뭐 약간 근자에 거래가 되었다. 16억, 17억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또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6이 트럼프 월드 마인 같은 경우 79평 27억 5천, 기존에 뭐 25억, 26억 최고가를 찍고 나서 마찬가지 19년도부터 대부분 움직였죠. 움직였는데 여기도 실질적으로 보면 15억에서 뭐 16억, 17억 가다가 26억으로 급작스럽게 한번 뜁니다. 그리고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3익 비지타운이라든지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라든지 20억.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5억, 14억, 12억대로 일반적으로 광역시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거래량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대구와 제주도, 부산, 뭐, 광역시를 비교해보면 세종 같은 경우 조금 특별하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세종 같은 경우는 10억의 아파트가 전세가 3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포항에 물량이 많다고 하고, 그리고 대안, 대구에 미분량이 엄청나게 많고, 또 지금 부산같은 경우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부산도 마찬가지 확인을 해보면 지금 거의 말일이라서 확인을 해보지만 실제 12월달에 거래가 거의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3억대, 5억대, 뭐 17억대 한 번씩 나오지만은 19년도부터 가격이 뛰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 20억까지 거래가 되고 또그파락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6억대 일반적인 거래는 대부분 19년도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억 8천짜리가 6억까지. 거의 3배 가까이 뛰었죠. 그리고 뭐 1억대. 그리고 6억대 아파트 33평. 마찬가지 19년도부터 꿈적거립니다. 8억 3천 아파트가 14억까지 거래가 되고 그 이후로는 급 하락을 합니다. 8억 4천까지.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그런 어떤 추세의 곡선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7억대 나오고요. 마찬가지 다 하락 지점입니다. 11억이라서 지금 마찬가지 가격대는 7억대로 7억 4천에 마지막에 거래가 되었죠. 그리고 뭐 트럼프월드 마찬가지로 뭐 매매 12억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서부터 19년도에 뭐 7억 9천, 최고가가 13억 3천. 하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지수다. 그리고 1억대 아파트. 뭐, 32평의 8억대 아파트도 사실 일반적인 아파트의 거래량이라고 볼수 없고 센트 리슈빌 마찬가지 19년도부터 거래가 됐는 것은 보이지 않고 그 이후에 6억 5천짜리가 마찬가지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해서 조금 올랐다가 결국은 또 가격이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는 도시와 대부분 비슷하게 뭐 가끔가다 7, 8억대 그리고 2, 3억대 아파트들이 어느정도 거래가 되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 10억대에 두개의 아파트가 거래가 되지만은 엄청나게 거래량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 19년도부터 가격이 뛰기 시작합니다. 4억 5천 아파트가 10억... 3천, 8천까지 거래가 되다가 다시 급파락을 하면서 한개의 거래량으로 해서 다시 10억대로 되찾는 았 걸로 확인이 되지만 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평균적으로 가격이 내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 29평 마찬가지 19년도부터 가격이 띕니다. 3억 2천 아파트 7억 2천까지 올랐다가 급파락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27억 아파트 마찬가지 19년도에 가격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가격은 올랐지만 더 이상의 거래는 21년을 기준으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물론 또 가격이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거래가 되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실제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량과는 차이가 좀 있다고도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거래가 21년도에 끊기고 나서 거래가 안되고 워낙 가격대가 비싸죠. 그리고 6억대 아파트 마찬가지 지금 확인을 해보면 19년도에서 가격이 4억 9천 그리고 9억 3천 거의 두배가까지 가격이 뛰었다가 다시 6억으로 떨어지는 일반적인 연어광역시와 비슷한 그런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 마지막에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9년도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억 9천에서 11억까지 가격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고 다시 찾았다가 다시 현재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1억대 아파트, 1억대 아파트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16일날 최근 거래되었는 것은 경남아너스빌이 22평에 3억 8천. 마찬가지 보시다시피 19년도부터 가격이 움직이는데 2억 3천짜리가 4억 7천까지 가격이 올랐지만 결국은 내려가고 있는 그런 그래프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산도 마찬가지 연어 도시와 특별한 차이가 없이 21년도를 기준으로 거래가 종료된 아파트들도 엄청나게 많고 대부분 일반적인 거래량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급상승하고 급하락하고 매매 거래는 별로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경공매를 확인해 보면 대구하고 많이 틀린데, 근자에 지금 944평에 143억의 공매가 나오고, 평균적으로 공매나 경매 나오는 것들이 뭐 3억 5억 정도 아니면 1, 2천만 원 정도 아니면 10억, 8억 정도의 경공매 정도가 나오고 대구처럼 사실 엄청나게 재개발을 많이 했는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수십억에 수백억의 경공매는 지금 눈에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대부분 1억, 2억대의 뭐 경매나 공매, 가끔 가다가 뭐 10억 정도 나오는 게 다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재개발을 그만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재개발 여파로 뭐 소위 말해서 자빠진 곳이 없어요. 대구 같은 경우 재개발을 워낙 많이 하다가 지금 나오는 공매들이 뭐 수백억짜리의 공매들이 엄청나게 눈에 보이는데 부산은 뭐 사실 대구하고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 물량 차이도 조금 있다고 보여지고 경공매도 사실 그 정도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뭐 대구보다는 월등하게 부동산 하락 요인은 좀덜할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 정도는 듭니다. 전체적으로 경공매를 뭐 두루두루 훑어봐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시뷰, 바다 뷰가 보이는 곳에 사실 뭐 경공매가 나오는 것도 많이 없고 뭐 시내 안쪽으로 들어가도 사실 재개발로 해서 엎어져서 뭐 공매로 나오는 그런 사례들도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사실 뭐 대구, 부산을 비교하면 월등하게 대구가 뭐 재개발로 많이 넘어졌는 사례들 그런 형태로 보여지고요. 아파트 가격은 사실 어느 어느 도시와 비슷하게 19년대부터 상승을 해서 하락하는 것이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도 확인이 되어 보이기 때문에 부산도 마찬가지 2023년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부산에도 사실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버스 대줄로 해서 아파트 몰빵으로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갔기도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분양권으로 엄청나게 가격 상승으로 또 돈을 벌었는 사례들도 십사리 뭐 뉴스를 봐서 확인은 다될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봐도 부산은 크게 23년에 뭐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것 외에 엄청나게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단 뭐 제주도도 그렇지만 포항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부산까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뭐 공매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가격은 반토막이 나는 사례들이 절비하게 좀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영상도 뭐 별거 아니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